히브리어 헬렐은 히브리어 할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할랄은 할렐루야에 쓰이는 단어로 빛나다 혹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헬렐은 라틴어로 루시퍼로 번역되었고 한국어로는 개명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개명성은 빛으로 인도하는 별 혹은 빛을 여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헬렐은 상속자이신 아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속하실 그 보좌에 자신이 앉으려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려 했다는 뜻은 자신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두신 이름을 통해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사 피조기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계의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헬렐은 사랑의 계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이웃 피조물들을 통치하려 했던 듯합니다. 헬렐은 하나님을 피조물들에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분이시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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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압제하시는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헬렐은 피조물들로 하여금 개명을 오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렐은 지킬 수 없는 개명을 주시고 그 개명을 지키지 못하는 피조물들을 전부 죽이시는 하나님은 살인자이시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개명은 피조물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헬렐은 자신이 거짓된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하천사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뜨려 죽였습니다. 거짓말로 미혹하여 살인한 것입니다. 헬렐이 하나님이 보좌에 비기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며 거짓을 주장했으나 그때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그의 통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힘의 통치, 곧 약육강식의 통치이며 피조기를 처절한 비명과 고통으로 울부짖게 하는 살인의 통치입니다. 여기서 두로왕은 역사적인 두로왕이 아니라 두로왕을 빗대어 헬레를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실제 두로왕은 완전한 인도, 완전한 인을 받은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인이었다는 뜻을 인침을 받은 자에 었다는 뜻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인을 치는 도장이었다는 뜻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이었다는 뜻을 인침을 받은 자였다는 뜻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을 치는 도장이었다는 뜻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어지는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인을 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 명심한다면 이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헬렐이 완전한 인이었다는 뜻이 헬렐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였었다는 뜻이든 아니면 헬렐이 하나님이 인장으로서 피조물들에게 인을 치시는 인침의 통로였었다는 뜻이든 간에 어쨌든 헬렐이 그 받은 인이 상징하는 이름에 담긴 권세 곧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였었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장의 효력은 그 인이 상징하는 권세의 근원이 되는 이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인을 받았다는 뜻은 그 인이 상징하는 이름에 담긴 권세를 맡았다는 뜻입니다. 아들께서 오셔서 그 이름을 상속받으시기 전까지 창조주께서 피조계에 두신 이름은 천사하늘의 실제 보좌에 있었고 천사들은 실제 보좌에 두신 그 이름으로 내리시는 창조주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을 아들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대리자 없이 창조주의신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명령을 받들었던 천사들은 적어도 그 사명을 받들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명을 내리신 이름을 받들고 있는 것이 될 것이므로 적어도 그 사명을 받들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이름의 권세를 맡은 자, 곧 인침을 받은 자였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창조주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창조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었기에 천사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었다고 표현했었던 것입니다. 한 국가의 외교 대사가 말한 것은 곧그 국가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헬렐은 무엇인가를 확증하는 완전한 인장이었습니다. 인장이 무엇을 확증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언제 인을 치시는지를 생각, 생각해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 때는 진리를 확증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참되다 인정하는 자에게 인을 치십니다. 아들께서 피조물로 오신 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이 되십니다. 타락하기 전에 헬렐이 어떤 방식으로 이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다 인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하늘에서 진리, 곧 계명을 수호하시고 계명을 통한 통치를 천사하늘에 세우시는 수단으로 헬렐을 사용하셨다는 듯, 듯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헬렐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인을 칩니다 헬레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었는데 이 보석들은 대제사장의 흉패에서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보석들 중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세 번째 줄의 세 가지 보석들은 볼수 없습니다 열두 보석들에는 이스라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졌었는데 세 번째 줄의 보석들 위에 어떤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견대 보석에 연차대로 이름을 새겼으므로 흉패 보석에도 연차대로 이름을 새겼다고 가정했을 때 헬렐에게 없는 이세 가지 보석에 새겨진 이름은 아마도 갓, 갓과 아셀과 이사갈리였을 것입니다. 갓의 뜻은 군대. 또는 행운이라는 뜻이고 아셀의 뜻은 행복한이라는 뜻이며 이사갈이라는 뜻은 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헬렐에게 없었던 세 가지 보석들 위에 각각 갓, 아셀, 이사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면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열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나 혹은 모세가 열두 지파를 축복할 때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헬레를 만드신 목적은 헬렐에게 음악의 능력을 주셔서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음악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는 데 쓰였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두신 이름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종으로 헬레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라는 말씀에 대한 번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헬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뜻이고 주된 번역입니다. 다른 하나는 헬렐에게 그룹을 붙이셨다는 뜻인데 소수의 번역입니다. 헬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뜻이든 아니면 기름 부으신 그룹을 헬렐에게 붙이셨다는 뜻이든 하나님께서 헬렐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헬렐은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된 번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헬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제한된 영역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은 북극지표의 산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높은 구름들 위, 하나님의 별들 위에 있는 보좌에 가까운 산이며 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기록하시는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영역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땅의 모형 지성소와 비교하여 아마도 천사하늘에서의 실제 지성소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광석이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불의 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불은 말씀, 곧 계명을 상징하고 돌은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연상시킵니다. 십계명 돌판의 돌도 히브리어 에벤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화광석은 말씀이 기록된 천사하늘의 법인 십계명 돌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사하늘에 돌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천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계명이 기록된 어떤 무엇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돌이라는 소재를 빗대어 설명하신 것일 것으로 축측합니다이 말씀이 헬레리 실제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천사하늘이 지성소에 거하며보좌로부터 선포되는 창조주의 말씀을 받았었다는 뜻이라면 이 말씀은 마치 모세가 지성소에서 수시로 말씀을 받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 역시 헬렐과 같이 왕이자 제사장이라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기름부음을 받았었다는 뜻은 사명을 받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헬렐을 만드신 목적은 헬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천사하늘에 정착시키고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덮는 그룹은 언약계 위에서 보좌를 보호하는 그룹입니다. 헬레리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보좌와 보좌의 기초인 공의의 법을 옹호하고 지키는 자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받습니다. 헬렐은 천사하늘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왕이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헬렐은 왕으로서 맡겨주신 영역을 죄로부터 지키며 다스렸을 것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것이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 연결자가 되어 맡겨주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렐은 자신이 교만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여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미혹으로 죽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기려 했으며 백성들을 죄로부터 지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자가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드러난 아담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헬레를 볼수 있습니다 아담 역시 에덴의 동산을 적들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야 할 왕이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했어야 할 선지자였으며 짐승을 다스려 맡겨주신 영역을 죄로부터 정결케하고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중간 연결자로서 하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렐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한 것처럼 아담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되어 에덴의 동산에 대한 왕으로서의 대리통치권을 잃어버렸으며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하와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지도 못했고 하와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아담은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중보했어야 했지만 아담은 오히려 하와를 정죄하며 자신의 죄까지 하와에게 떠넘기는 행동을 합니다. 다만 아담에게 희망이 있다면 헬렐은 스스로의 의지로 보좌에까지 스스로를 높이려 했지만 아담은 하와에게 미혹되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헬렐의 선택이 확고한 것이라면 미혹되었던 아담의 선택에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하늘에서 타락하기 전의 헬렐은 흉패로 단장한 제사장으로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의 인도자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보좌를 지키고 그 이름을 통해 통치하시는 피조계의 통치원리가 되는 사랑의 법을 천사하늘에 반사하여 맡겨주신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던 그룹 천사였을 것입니다. 헬렐은 실제 보좌가 있는 천사, 천사하늘의 실제 지성소에서 쫓겨났습니다. 헬렐은 실제 보좌를 덮는 그룹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지혜는 곧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헬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헬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름다움에 취해 그 지혜를 변질시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했어야 할그 지혜를 자신이 아름다움을 드높이는 수단으로 더럽혔습니다. 헬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지혜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고 거짓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